지하철이 긴 터널을 지나 지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환승을 준비했죠. 한번 출발하면 도착하는 역까지 단번에 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내려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단숨에 뛰어가면 바로 탈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유를 두고 천천히 오래 걸어야 하는 긴 통로도 있습니다. 애곡하고 질서있게 서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환승을 준비하거나 환승 중에 있거나 무사히 환승을 끝낸 분도 계실 텐데요. 어느 길에 계시든 어느 방향이든 하루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